여주 사주 여자가 너무 많아요. 하늘도 일 표류가 있다라고 생각해. 자기가 의도했던 안 했던 구속세에도 묻은단 아, 말이에요. 두 분이서 일을 많이 같이 이렇게 뭘 하면은 잘 붙을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합심하면은 뭐 안될게 없죠. 이분들 실제로 사귀면 과연 잘 사귈 수 있나 그래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힘들어요. 연애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귀지 말라고 하고 싶어. 안녕하세요.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. 네, 선생님. 네. 오늘도 궁합을 하나 가져왔거든요. 네네. 네. 네. 궁합 한 번만 봐주세요. 네. 음, 궁합 최고. 최고예요? 궁합 최고. 이 남자 좋아요, 올해. 올해 좋다고. 올해? 음, 올해 좋다고요. 이 여자도 좋아요. 좋은 기운인데 이 남자가 더 좋아. 잘 났어요. 잘 났어요. 잘 났어요? 음. 어. 인물이 좋은데? 이 친구 운동권에도 좋고 음, 음. 음, 머리도 좋고 음, 운도 좋고 사주 여자가 너무 많아요.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? 여자분은 어때요? 자기 사색에 조금 즐기는 분인 것 같아요. 자기 꽂히는 거에만좀 좋아하고 음. 또 이제 자기가 조금 파고 싶은 것만 좀 파고 두 분이서 일을 많이 같이 이렇게 뭘 하면 은 잘.. 최고죠. 최고예요? 어, 최고, 최고까지요 최고요. 두 사람이 합심하면 뭐 안될게없지두 뭐. 분이 사귄다 하면 이 남자가 너무 인기 많아서 여자가 너무 골머리가 아파요. 어, 왜냐면 너무 인기가 좋거든. 좀 이렇게 자기 이미지 세, 관리를 잘해. 여기도 챙겨주고 여기도 챙겨주니까 여자가 화딱 지나서 뒤져버리지. 그래서, 왜냐면 내 남자로만 두고 싶은데 나는 내 안으로 이고 싶은 사람인데 이 남자는 자꾸 막 밖에 나가잖아. 그러면 남자분은 그런 끼도 있는 거예요? 바람 끼라든지 뭐 이런 게? 예쁜 여자들은 많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많으니까 끼도 어느 정도 있단 말이야. 근데 자꾸 사람들이 자꾸 바람을 후후후 본단 <웃음>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할줄 모르겠어요. 운들바를. 길게 연애한 탈은 아닌 것 같은데. 아그남자분요 응. 음. 어... 한 여자 길게 보는 스타일 못해. 왜냐면 자꾸 바람이 불어. 그러면 남자분만 조심하면은 탈 없이 만날 수 있을까요? 음. 왜냐면 근데 여자, 여자 자체도 자기가 소유하려는 게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 봤을 때는 궁합은 최고로 보는데 연애만 했을 때는 조금 피곤하고 결혼을 한 것도 잘 맞아 그러니까 일적으로 잘 맞고 결혼을 했을 때는 잘 맞는데 연애를 할 때는 많이 써 코너로 이제 드라마 속 커플을 가져왔어요 김태리 씨랑 남주혁 씨예요 이분들 실제로 사귀면 과연 잘 사귈 수 있나 그래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힘들어 연애는 너무 좋으면 그냥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이... 힘들어. 왜냐면은 남자가 자꾸 빛이 나. 근데 이 여자도 안 빛이 안 나는 남자한테 자꾸 묻혀. 둘의 케미는 좋나요?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귀지 말라고 하고 싶어. 일을 할때 서로 뭐좀 보완해 줘야 될 점도 있나요? 혹시? 이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가서 말을 많이 걸어야 돼. 좀 가만히 두면 좀 혼자서 이제 테리씨가 인사만 하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가서 본인이 제좀이 오지랖을 조금 이 사람한테 많이 표출을 해야 점점점점점점 서로가 이제 시너지가 좋아지거든요. 두분다 오래오래 더 높은 데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? 테리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제가 봤을 때 영화 쪽으로 간다고 봐요. 영화가도 잘 맞고 진짜 뭐 연기 잘하는 배우 주혁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가 더잘 맞고 음... 갈 길이 좀 다르지 그럼 김태일 씨는 어떤 남자를 좀 만나야 돼요? 영화 쪽에 계신 윗분들 있잖아요 뭐 찍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연출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드라마가 아직 4회밖에 안 했어요 음. 이제 많이 맛이 많이 많이 남았는데 많이 음. 남 중간에 뭐 조심해야 될 점이나 뭐 이런 게좀 있을까요? 서로 그 음... 근데? 끝나고 나서에 이제 그... 여파가 좀 있을 것 같아 쉽지않은 열기? 음... 식지하는 열기 때문에 휴식 말고 일하라고 그게 끝나면 바로 또 다음 타겟을 타 가지고 자기의 지금 운들을 조금 끌고 갔으면 좋겠어요. 남 주역 씨 같은 경우에는 여자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선을 그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. 자기가 의도했던 안했던 구슬쇠도 누른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한 좀 사고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김태리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 너무 잘 되고 제가 볼 때는 추후에도 앞으로 10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끄떡없다라고 봐요